안녕하세요 코로나 격리 이후에 첫번째 주말을 맞이하는 어, 모습인데요 지난주 화요일날 어 였죠 지난주 화요일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서 어,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어, 월요일까지 격리한 후에 지금 출근하고 첫 번째 마지는 주말이에요. 어, 몸 상태는 다 멀쩡한 것 같은데, 약간 목에 가래가 낀 느낌? 이거는 계속 있네요. 아마 엄마... 좀더 지나면 사라지겠지만, 아직까지는 좀 뭔가 남아있네요. 첫번째 주말을 맞이해서 어,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은 어, 좀...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어, 김밥집인데 저희 동네 근처에 있어서 그거 사러 갑니다 그때 한번 갔을 때 줄을 엄청나 게 길게 서갖고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나? 겨울 사 갖고 왔어요. 네, 이번에는 좀 사람이 줄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가서 김밥을 사 갖고 오겠습니다. 일단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그 저희 동네에 팔당 댐이 있어요. 팔당 댐이 있는데 여기 팔당 댐 궁도교라고 해서 댐 위를 건너갈 수 있어요. 네, 건너갈 때 걸어나못 가고, 자전거 못 가고, 오르지 차로만. 차를 타야만 건너갈 수 있는 등로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땜 위인 거예요. 여기 오른쪽이 상이 있는데, 여기 예빈산이에요, 예빈산. 예빈산 그 왼쪽으로 보면. 뭔 개소리야! 밥을 사나서 혼자 가진 않고 네, 저희 강아지랑 저희 마루랑 같이 가요 저희 마루, 마루인데 아침부터 헐떡거려요 벌벌 떨고 있니 자 그러면 일단 도착해서 다시 찍을게요 여기는 하남에 있는 시장 골목인데 어 여기에 그 김밥집이 있어요 특이한게 이렇게 하늘에 우산이 달려있어요 잔뜩 우산을 달아놔서 어좀 특이한 약간 시장 느낌 아 역시나 줄서 있네요 저기 줄이 김밥 사는 줄인 것 같은데 9시 아직도 한 15분을 기다려야 되네 여기 줄 서신 거죠?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1시간 기다린 거에 비해서 15분이면 뭐 무난하네. A few moments later. 1인당 살수 있는 수량은 6개까지 가능하고 어, 저는 4주를 샀어요 어, 예전에는 여기 와서 1시간 정도 줄 서갖고 어, 첫번째 타임에 못사고 두번째 타임에 겨우 사갖고 지난번에 갔었는데 어, 이제 조금 사람이 줄어서 한번에 살수 있긴 하네요 a few moments later 엄청 크다 이 너무 잘 됐다. 집어 응, 잘 됐다. 음. 이렇게 자기 를 팔려고 좋지 않은데서 하신 거였구나. 대체 끼고 있었을 거야. 응. 이거 맛있어? 응. 너 아무 맛이 안 느껴진다. 응. 그리고, 인피니티 괜찮은가? 깎으면서, 그게. 한개 음. 먹으면 입에 꽉 차네, 이게. 응. 음, 인테리어 된대로 들어가거 아니야? 나의집은 예쁜데. 그럼 방심이 없어. 힘들어.